안녕하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저는 동그라미에 비친 예쁜 색깔과 그림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감정과 가치 등을 그림을 통해 질문하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세상을 담는 눈동자이기도 하고, 신, 하늘, 절대자이기도 합니다. 세상 만물을 비추기도 하고, 세상을 설계한 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색감은 제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색의 의미에 대해 공부 중이기도 하고요. 색차트 사이트에서 감정형용사를 치면 거기에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주는데 그 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컬러풀한 색감으로 실을 잡고 있는 노파의 모습이 비춰진 추상화 형태로 만든 그림입니다. 색을 통해 에너지가 차오르고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생기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